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랬죠.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만드시려면 표의 바깥쪽에 셀 포인트를 두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. 매크로 이름은 카메라로 정해주겠습니다. 확인을 눌러주시고 목표 달성률이 80%가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죠.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가상문석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. 수식 셀은 목표 달성률을 클릭하시고 찾는 값은 80%를 적어주겠습니다.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을 찍어 주겠습니다. 그러면 59면 목표 달성률이 66%인데 확인을 해주시면 72개가 판매량이 되고 목표 달성률은 80%가 됩니다. 확인 작업이 끝났으면 반드시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삽입을 누르시고, 도형을 누르신 다음에 순서도에서 청공 테이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. alt키를 누른 채로 c8에서 d10까지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. 이름은 카메라 목표 달성률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, 세로, 가운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 선을 클릭해 줍니다. 홈 탭에 세로 가운데, 가로 가운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.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카메라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. 그리고 값은 59로 바꿔보시고 셀 포인터를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를 클릭했을 때 80%로 바뀌면 정답입니다. 도형 채우기 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선택해주시고 채우기 색을 빨강을 해주겠습니다.